<웃음> 너이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무어이 <웃음> 정말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오늘 다 말하면 돼요. 나 아, 다 네. 이해해 줄수 있어요. 네네. 네. 어. 내가 네 편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사람인데 날적으로 돌리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 어, 저거죠? 알죠? 알죠.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말하면 다 해결돼요. 아 어, 네. 가전 직장에서 뭘 했는지 뭘 했는지 어 언니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어, 네. 어. 근데 여기 나오면서부터는 <웃음> 네가 달라진 대거든요아 어, 네. 세트까지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세트나에 뭐 아무것도 안 달려있고. <웃음> 오, 파니에서무 맛있었다. 탈의 룸에서 데의 룸에서 탈의 탈의 탈의 죠사 탈의 감사합니다 나나의탈나 탈의 탈의 탈의 탈의 탈의 탈의 탈의 탈리 탈의 탈의 탈의 탈의 탈의 내운 양념을 어게 먹는지? 이렇게 생각해애들 먹어야 되이거 이렇게 먹었시까그나만 갖고. 어. 그 먹방 앞전에 여러분 어 맞아요. 이 친구 맞아요. 이 친구 맞고 어 여기 해시태그가 그런 의리도로 올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뭐 러버, cg, tg, dm, 프롭시지, 섹트섹뭐 육덕 뭐 이런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뭘 했대? 여기 이제 이 직장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하면 안 돼요, 저런 거는. 어 저런 거, 뭐, 만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이 어, 친구도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만. 응, 응. 이렇게 써도 돼요. 어, 그 파리씨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나도 이런 경우가 방송 중에 이렇게, 나, 어, 이런 게 처음이라서 나도 놀라긴 뭐, 했는데, 근데 별일 뭐 아니지 않아요? <웃음> 손에 나갖 이거 안들어가잘 먹겠습니다 파리씨 잘 먹겠습니다 파리언니 파리 감사합니다 이 친구도 아마 당황해서 그러고 음. 현재가 중요해요 음. 아, 뭐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없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웃음> 내려가요? 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어. <웃음> 오른쪽이 있어 오른쪽 오케이 먹어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고 좋아요 네가 겪어야 돼 응? 네. 어. 시맛 먹겠습니다. 당 맛당. 맛당. 맛 맛당. 맛 맛당. 맛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심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맛당. 근데 조현수가2 0 0 3년이 되네요. 이쁘다. 좋아요, 어빙님. <웃음> 저 친구 누군데? 추웠어요. 하면 한참 어린 나이니까 남자 좋아하겠지. 뜨거울 나이죠 음. 근데 섹트 뜻이 뭐예요? 몰라.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음. 섹스 틀어버린가? 모르겠어. 아 섹스 할튼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그거. 저기 저기 그, 저기 저기 니까 트위터냐. 아 그냥. 음. 섹스 뭐 트위터여가지고. 온날 온리요 응. 그런 거 음. 같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왜 저런 게 어때서? 못내 오늘 사는 게 왜? 나했겠지 <웃음> <안 웃음> 느끼기 싫었응내 응. 못내 오늘 사는 게어때 클럽 도에응아니 전혀 <웃음> 아 진짜 어그로써 어그로써 응어그로어그로려고관이나 좋아요 말이거든요 저런 거 하는 게괜찮은데돈 받고 하면 안 돼요. 저도 한 번도 만난 적본 적은 없어. 응. 음. 음, 뭐. 언니한테 진짜 못 나요. 그래 되 음. 음. 아, 누구들이서 만나서 막 하는 게괜찮은데돈 받고 하면 안 돼요. 요 무슨 쪽갈비 먹는데 5천명이나 왔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옥이 음. 치마 덜 썩거려도 안에 볶읍도 하나도 없어 <웃음> <웃음> 왜? 왜 처음 댓글 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고 사단해 너무 <목소리도> 맛있다 오 천천히 오천 분다고 우리 만명까지도 가는데? 응. 응. 음~~ 마이너지 안 비비고 난 여기만 먹고 있잖아 응. <목소리도> 어머어머 아니 왜왜왜 나마이지안 비비고 여기만 먹는거라니 아~~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게 매워그지고 파리 응, 언언잘잘죠어 어제 어디 마스터. 는데 주방 쪽 바로 옆에 여자두마나 음. 아무도 못 갔다고 마 징그지 말고 먹어요. <웃음> 변기랑 여기나안할 정도? 그럼 <웃음> 무서워라방 공연하고 왔어 야너 저기 맞나봐 그런가 봐 응,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채팅 한번있었었거든요 이게 진 과거니까 뭐 연장도 해야 지 여기서 너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알아요? 미리 말하는거 아니요? 끝까지 거짓말했다는 거 그렇죠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이렇게 교훈이에요 알겠죠? 네 앞으로는 뭐 걸리면 그냥 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죄송해요 나도 응응 음, 음. 그러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네하시배우는 거야 아우 갑니다. 5월 5일 날 여러분, 우리 나나 영농 팀 오는 거아닐 여러분, 거기는 퍼펙트한 공연이 준비되 있으니까 많이 두세요 담백하게 아가씨 와, 와, 야 오세요. 예약도 받아요. 그날은 저희 음. 요약을 시작하는 맛성 맛성? 오일 오월오세오세요민오세오팬요팬오시오 되죠 음. 파리언니가 이번주 토요일날일 오일 오싶오요 오일 오일 오 명. 음. 일 오일 가 뭐야? 키숙이? 키스기 키어코리아 음 키스기 키어코리아 맞죠 그런 거 같네 음 키어코리아 뭐야 매워 조금 만남하는 데 아니야 아오 나 이런 거짓말을 너무 귀여워요. 이미 지가 들켰어안절 부절하면서. 아 <웃음> 어, 얼마나 그거 지도 알겠어요. <웃음> 그냥 그래, 이제 안 한대요. 응. 너무, 너무 귀엽던데나. 이거 다이 다 알았을걸요 여기도 음. <웃음> 응. 아까 초청했었거든요. 표정 어, 바뀌었다는거나. <웃음> 어. 그런 것도 순수한 거예요. 좋래요 <웃음> 어. 음. 명태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음. 이제 좀 그만 얘기하고 방송에 집중하세요 영태님 음, 100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어디에요? 여기요 그냥 우리 오늘 갈기갈기 찍겠나? 이가 봐요. 저 형한테 제조감이라도빼드릴까요 여러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같아 아이브 뭐라노 아이브 어? 언 어? 같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장원영이형. 연진이 같아 장원영 탈모. <웃음> 아 원이. 얼굴이 보이는데 언니. 오늘 연진이 같은다 언니. 어. 장원영 탈모 언니 말하거든. 맞죠 맞죠. 장원영 아, 탈데 <웃음> 약간... <약간> <웃음> 맞죠 여러분, 닮았죠. 머리 섞는게 아니고 땀난 거예요. 빈 야. 이건 뭔지 너무 맛있다. 또 있어요. 리야 간장. 데리야끼. 데리야끼 아닌데. 한상? 예, 이고 예, 이거는 네. 매콤한 바베큐. 이건 불닭. 아는 못 얻지. 레아. 아이마. 너무 문제. 공주 언니, 추자 언니 거짓말하는 거 싫어요. 전 진실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씨. 안녕하세요. 아이름 이런, 퍼스트 이런거다 불려도 됩니요 장원영 탈모씨? 어, 저 이름이 네 글자예요. 장원이고요, 성은. 다 쓰고 있다네요. <웃음> 형탈모. 어, 졸라 재밌는 드라마 더라뭐야 넷플릭스에서. 시나오는 네, 거. 보다 가아 보나강 아토미가 컴퓨터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팍 나가는 거 언니. 어. <웃음> 너무 재밌던데. <웃음> 그래. 오늘 거 하나 줄라다 응. 먹었어. 맞죠. <웃음> 어. 안녕. <재밌게>. 요 <웃음> 너무 응. 재밌던데. 거기까지 봤어요. 이렇게. 응? 어, 어느 부분이야? 내가 본데다. 몇 차? 일화 보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언니. 일마보다가. <목소리> 여기 다 <뜨네. 목소리> 있다. 이거. 어, 감사해요. 걸어퀸메이커 <목소리> 얘네들은 먹는 게 관련돼. 우리는. 좀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수비님. 음.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음. 음. 감사합니다. 오키님한테 잘해주래요 너무 어, 감사합니다. 어, 힘들어 보이신데요 어, 아니에요. 제가. <웃음> 네. 안 힘들대요. <웃음> 그렇게. <웃음> 음, 기프트콘. 감사해요. 매운 빼빼빼 거의 아, 땀나서 죽을 뻔했어 요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이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빼 야, 간장 양념 하나 이미 조졌고 아, <웃음> 하나 이미 조졌고 채알 썼어요. 우리님, 체금 드릴까요? 어왜 <웃음> 아, 그래요? 우리님, 체금 <웃음> 먹어야 정신 차리겠어요? 보이신대잖아요, 우리님이. 어, 감사해요, 우리님. 항상 모든 일이 잘되실 거예요. <웃음> 당신이 최고. 해로냥냥님 <웃음> 슈퍼 그래. 채팅 1 5,000원 감사합니다. 체금드릴까요? 어느 <웃음> 분이 집 CCTV 확인하다가 주차하면서 앞차를 살짝 밀릴 정도로 박은 사람이 확인만 하고 도망간 주차 뺑소니 를 봐버렸는데요. 신고하는 건 너무 오지랖인가요? 근데 이 앞차도 직전에 자기 앞차 살짝 박아서 보험 부르더라고요. 케웃키웃 근데 보, 보험을 불렀다며요 이미? 그러면은 하루냥냥 이미 안 불러도 될것 같은데? 응. 아니. 사... 아니에요. 아 보험을 누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 회사들? 올 <웃음> 시스템 불러보다가 응. 자기 차를 잠적받고 뺑소니 하더란 봤는데. 언니 신고할까요? 자기도 예전에 살짝 박았는데 고험에서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도 부른데 나도 부를까요? 이런 맛의 맛아 그런 식으 제가 난독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목적을 했다고 뭐 어, 창수건이 어서오세요 <웃음> <웃음> 윤인이 어디서 설마다놀랬을까 땐? 아니야 왜왜 왜 놀래? 별 왜, 별일 없는데. 저 많이 먹었어요 몰라요. 폭발을 해. 사랑이요. 에 어디 가요? 언니 어디 가요?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 주라고 5천명 났던 거 어디 가 언니! 언니, 언니! 가지 마요! 언니 잘못했어요 덤벼이 시년들아 시작, <웃음> 이제부터 <그것도> 시작이야 <웃음> 오늘은 보통 없이 쪽갈비 a s 말로 갈게요 여러분 <웃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웃음> 음. 음. 은 당근 없니? <웃음> 당근 좀분들어야겠다 수승이 <웃음> 요 여러분들 뿌염이 음. 아니라요. 차라리 머리를 까맣게 다시 덮으려고요. 블랙으로? 왜 음. 노랏, 우리 지금 거의 블랙이라서 노란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요뿌려 해야되나? 아니면 살짝 좀흥티는 색깔로 바꿔도 될것 같고 보라색 어때요? 난 보라색 너무 하고 싶어 너무 보라 보라색 아니라 이제 우리 또 비스해어라고 또 이런 파숑이 있어 몇번 뺐어 머리? 세번 뺐어요 나 여섯 번 뺐다가 머리 아정났잖아 음. 지금 다 끊어지고 난리가 났어 머리가 복원한다고 음. 뒤진 것 같아 음. 아니 붙여 머리 하고 싶어 붙여주셔도 되죠 음, 응 붙이고 싶어 감사합니다 잠에 갔다가 우리 언니 음, 외둥이에요. 음. 어, 계속 먹으니까 올라온다. 매운맛이... 베리 맛있니? 계송 맛.. 맛리 왠지 내 스타일을 망했을 때 무슨 스타아니야어저 숙소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슨 씨발 내 스타일에 대 존나 맛있고저맛리 <웃음> <웃음> 개맛조리 <제> 이거 <웃음> 얇게 음 눈썹에 우번 눈썹 썹조우보보어어요 우선, 음, 엄청 우선, 우요 여러분. 선 우선, 우선, 잠깐만. 선 우선, 우 껴서 뒤지는 우선, 네선 그 언니들 우린 좋아요 좀 누르고 봅시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욕을 하던 칭찬을 하든 좋아요는 눌러줄 수 있잖아 응. 음. 아 밝아서 이렇게 다 날라갔구나 원래 이거 했는데 조명에 날라간 것 같아요 이름 오키로 하기로 했어 요응 오키 국물은 계란국, 계란국 같은가? 우동 그런 거보다 계란국. 어, 네 알겠습니다. 응,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화장은 어떻게 배웠어요? 소카 그룹 배웠어요. 집에 서 몰래 밤에 서 짜장 라면. 언니도 유튜브로 많이 배웠던 니 아, 유튜브가 제일 최고 우리 사배 언니. 음. 뭐, 폴리 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니들의 도움이 있었지. 아, 그렇죠. 뽀니 언니. 아, <웃음> 맞아, 맞아. 아, 모르겠어. 그, 내 발언이 문제 될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 언니들이 약간 1세대 뷰티 유튜버 언니들이었거든? 많잖아, 아, 또. 응. 그 외에 또, 많아, 많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엄청 나아요. 난 EBS 무엇든 만들어보세요 아저씨한테 배웠잖아. <웃음> 만들어볼까요?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홀싹 만들고. 그거 모르죠?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헤비 음. 음. 이동은 5km 바꿨어요. 탁 음, 해소 너무 순해하지 응. 아이가 칼론이 너무 착해 정말 순해 해소는 아. 이제 저기 우리가 하는 공연이 아니라 미모과 계열로 들어가야죠 이제 내 도감이지 응그것보 착해 해서 아니 항상 질문을 하면 네 언니 이렇게 시작해가 되게 나갈나구응 맞아 엄청 나갈라구 다고 예뻐요 어머 창투가 고마워 미모 개그 말고는 없어요 우리 모 아니면 도밖에 없어요 응. 중간은 없어요 아 제가 딱 중간인가 보네요 저는 개그도 약하고 미모도 살짝 모시다만 웃고 언니가요? 어, 어, 난딱 중간이죠 언니 미모랑 다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난 그냥 내가 이쁜 척을 하는 거야 언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쁜 척이거든 언니는 이쁘잖아요 이쁜 척을 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나 가스라이팅 하잖아 <웃음> <웃음> 난 이뻐 이뻐 언니야 음. 어. 야, 1 2 0 k g 이 정도면 이뭘바라니 그러니까 너무 이쁜데. 또, 세애도 이쁘고, 다 이쁘죠. 응. 놀랬잖아, 세애도 이쁘고. 너무 이뻤어. <웃음> 정말 이뻐. 진짜 그건 아니다. 진짜 그건 아니다. 아니, 언니. 나 진짜 까야 언니, 세어는 진짜 이뻐. 애기 같아. 진짜 그건 아니야. 진짜 애기군요. 네. 언니 컴퓨터 앞에 거울이 있어. 응. 가끔 롤 하다가 그라가스 보고 나보면 그라가스가 더이쁘구나 <웃음> 진짜 그건 아니야. 아니 언니 진짜 아기 아기에서 너무 귀여운데. No. 제가 <웃음> 우퍼스 <공주> <웃음> 왜 <빵> 파지나, 너. 이제 한번 퍼트려야겠어 언니 생활을우퍼스 고용주 생활해가지고. 상승이 왜빵 퍼지나 너? 상승이가 보여주야 진짜 쌍면어 브라가스가 아니라 우리 언니는 약간 이네리아 닮았어. 응. 럭스해 주면 돼요? 아 싫어. 아뭐 네가 하려고? 아니요 머리 가 너무 머리, 어? 머리도 맞차였어 <웃음> 럭스는 건들지 마자. 그냥 럭스는 건들면 안돼요. 럭스니까 미모가인데 그래도 그, 그, <웃음> 그 시간에서.. <더. 웃음> 그치? 옷 <오때에> 제일 많고. <웃음> <웃음> 여러분 제세머리 방송에 나왔던 건 앞에 필터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던 거예요. <웃음> 뭐 공주님은 <공룡이면> 쏘나래요. 쏘라카라는.. <웃음> 엄마 재질이라 이거지. <웃음> 아, 뒤세도 주고. 오늘은 어떤 명상이한세볼일까 그럼. 루이 음, 다비야? 아우 아니야 개 씹이에요. 음. 진짜로 너무 씹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저도야 걸어다니는 미녀보다 못한 애예요. 응. 뭐 초카이비? 저기 영수증 이따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머리야 머리 묶고 싶은데꼬무실 없어요. 주당 언니 화장실 갔어요. 음, 머리를 좀 바꿔야죠. 옛날엔 너무 막 나가다 가지고 저기 원래 애견 향이다니고 여기서 알았죠. 음. 여기서 봤어요 아 매운 다다시 한번 마져보겠입니다여것 아, 같아. 그래 먹입야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여가다 뜯겨요 아파가코가닮았다고어 닮았네 약간. 음. 이제 있다. 검정똑 단발에 눈썹 위로 일자머리 근데 제가 앞머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빈것 같아 보니까 앞머리를 내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응.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땀에 다가가가가 붙으면 좀더승경증이나잖아 지금도 이렇게 쇼 잠깐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바코드가 되는데 앞머리가 응. 감사합니다 뽀뽀행님 근데 <웃음>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내서 이렇게 나와서 먹방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관심 없다. <웃음> <웃음> 음, 아니요 눈썹 병각 같아요. 눈 하고 싶어요. 처음 아, 됐지. 음눈 빨리 하고 싶어요. 쌍꺼풀좀싹해서 황매화. 음, 배가 차오른다. 오케이 <웃음> <웃음> 오늘 성공한 게 있어요? 아니요. 태초의 자연인이에요. 빨리 어? 하고 싶어요. 저는 얼굴은 보톡스랑 이마랑 턱이 여기 이제 시술. 근데 나중에 눈 코는 하고 싶은데 눈은 이제 내가 쌍카풀이 너무 막 조세겹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리하고 싶은 거고 코는 내 여기 난똥그란게 너무 싫어. 음어 그래서 난 높이고 싶진 않은데. 여기를 살짝 좀 얄쌍하게 만들고 싶지. 음. 이 콧볼 부터져랑 맞아도 이제 더 이상 안 좁아지더라고. 오, 진짜요? 물 음, 드릴까요? 어, 아주 괜찮아요. 세요요물좀 마시겠어. 어, 마셔요, 마셔. 물시듯이물 드세요. 응, 아 괜찮아요. 밖에 많아요. <웃음> 이마주름은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서울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도 좀 받아보려고요. 거상이나 어...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너무 미간상 보기 안 좋잖아. 솔직히 빨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마 축소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럼 아마 조은다좀 많으면 더 조금 해주고 네? 싶어. 음. 이만 언니처럼 이렇게 황비용 언니들이 하는 거예요. 황비용이 아니야 이쁜 언니잖아요. 옆에 물티슈 없죠? 어, 네, 더 l 다아 여기 t t 다이 m I look at t h 오, m I l 다 o k a 어 t 면 되지 I l 아이 아이라인 잘안 m 뭐 I l 말이에요. 응 음, 저는 이마를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아 그냥 딱 이쁜 많이, 넓이야. 많이면 이마도줄고 싶어. 이마가 자기 손가락 3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이쁜 넓이라고. 와와 와, 손바닥이 들어가. <웃음> 음 손가락으로 음 족발 같아. 상소가 너도 이뻐. 세상에 못생긴 뭐 사람이 어딨니 맞아. 어? 다 이쁜데. 리비아? 지금 다 지워졌어. 족갈비네이션. <웃음> <웃음> 매운맛. <레드. 웃음> 이거 말하는 거봐 이마 밑으로 빠그라더라. <웃음> 언니 왜 그래요? 속눈썹 리무버로 깔끔하게 지우는 티? 어떤 속눈썹? 이 여기 아이래쉬 아니면 이 위에 브로우 아, 전 이쁜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요 말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메모하세요 홍서님 어. 이쁜 게 아니라 어, 아름다운 어, 거예요 어예 안티들이 몰려온다 <웃음> 양년들어온다 <웃음> 추자 언니 화장실 갔어 엄마 진짜 못된 것들 많다 아유. 음, 붙이는 속눈썹 아이리무버 그냥 올려놓고 한 30초 있으면 본드랑 이제 좀 어느정도 그렇게 부드럽게 하니까는 올려놓고 이렇게 30초 있다가 스 하면 속눈썹만 똑 떨어져 언니. 맞아맞아 칠리다 맞아. 안녕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경하원님 <웃음> 무슨 미모가루가 난 항상 이끌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그 자리였어. 요 e 인연들 아싸 보자 언니랑 항상 이뻤어. 처음 봤어도 이뻤고. 뭐 고마워. 고마워. 어, 코할레님, 안녕하세요. 천명이 빠졌다, 그래. 아우, 그래. 뭐 먹방하고 있는데, 오천명이 와가지고, 우리 쪽갈비 뜯는 거 보고 있어. 음, 아이리무버는, 근데 나는, 라네즈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핑크색, 음.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올리브영 가면은, 뭐, 비페스타, 이것도 좋고, 음 근데 한국 제품 중에 라네즈게난 제일 좋더라고 어,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지으면서 가끔 리무버가 눈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음, 엄청 시렵잖아요 근데 걔는 뭔가 따끈따끈거리거나 이런 쎄한 느낌이 없어 어. 아 배불러 어, 저는 이거, 한번붙이고 바로 버려요. 이게, 이렇게 길게 나와서 잘라쓰는 거야, 여러분. 어우, 그냥 가닥가닥 잘라가지고, 이거를 뭐 재활용할 수가 없어. 근데, 뭐, 뷰티 꿀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자기한테 잘 맞는 화장품은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바닐라코, 난 바닐라코는 프라이머 저도 바닐라코 그 밤은 써봤는데 밤도 아, 잘 써봤어요 뒤집어가지고 잘 써봤어요 뒤집어. 부분으로 나온 건 너무 일회용으로 쓰기엔 너무 돈 아까워 이제 그 길게 나오는 거는 한한달 쓰는 데한 만원 정도? 그래서 한번 시킬 때한 10박스 막 이렇게 시잖아요 아우 컨실러는 또 시세기도가 최고였죠 뭐 자기들아 좋아요 좀 눌러주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노출이 많이 돼야지 우리 욕도 많이 먹지 어? 저 175요 아담하죠? <웃음> 딱 좋은 기자. 그렇죠 아주 하나 이쁜 기. 아. 아 배불러. 아. 그렇죠 좀톤 다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톤 다운 좀요. 어 경아 언니 안녕하세요. 경아 언니 보시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 안녕. 아, 어 좋아요. 내 단독 뷰티 영상 나다나 언니 그 더러운 물굴로 나니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 <웃음> 진짜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 <웃음> 진짜 무슨 언니 싸움 진짜 <웃음> 이쁜다 귀염귀염한데 아. 우 우리 주주 프로필이 생겼나? 안 생겼을 건데. 우리 주주 프로필, 내가 얘기해줄게. 나이는 나랑 동, 다 38이고요. 어, MBTI는 걔도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무 때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발은 250, <웃음> 찌찌 사이즈 400이라 그랬나? <웃음> 혈액형 5형, 173. 음, 주주는 안제 10년 정도 됐어, 요 저는 근데. 근데 주주가 이뻐. 고급스럽게 생겼어. 맞아. 담마늘이 아니다. 그리고 말도 진짜 이쁘게. 전몇 시간 자냐고. 요 원래 평균 7, 8시간 자야 돼요. 근데, 음, 좀못 자는 나라 한 3시간, 4시간 자도 괜찮아요. 주주 방송 어, 자기 개인적인 일때문에 못나오니까 걔도 이제 자기 동네가 좁은 동네 살아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이쁘지? 아 어, 감사합니다 피곤해 보여요? 아닌데? 어, 오늘 근데 몇시간 못잤어 내가 오후 4시까 잠이 안오더라고요 솔직히 뜬 눈으로 있었어 아, 한숨도 안 자고 나올라다가 4시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머 알람도 못 듣고 자버린 거야 어. 미친년이 어. 눈는데 8시 반이야 와좋다 해가지고 바로 씻고 그래서 웨이브 못 말고 생머리로 나온 거죠 이빨존 X내 꼈네 형들 왜하는죄송합니 피슈 장을주아죄송해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뭐, 뭐가 죄송한 거예요? 어우 진짜 막내 막내가 또 시켜먹잖아 어. 네. 내 옆에 있는 거 달라는 건못 뭐 어때요? 네, 그래도요 옥희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 발볼이 커가지고 제가 265여 발볼이 좀 많이 커요 제가 발은 작은데 발볼이 커 <웃음> 머리카락이 뭐가 무은 부둥이 기분이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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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말도 맞아요 보여지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뭐 질타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볼때 그쵸 근데 뭐 그걸 보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솔직히 사람 일은 얘가 얘나 나나 이런 질타를 보고 자기가 느꼈을 때아 이거는 피드백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해석해야 돼 이게 나한테 헛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원래 아, 네. 피드백, 응. 피드백이죠 또저유의 응. 피드백과 개소리는 한끗 차이야 저잘 되라는 말로 이제 해주시는 건데 과연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듣고 그럴까? 계시죠 여러분 응. 전 그렇게 믿을게요 왜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웃음> 방송 보는 이미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래 뭐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 그쵸 표현의 자유가 있죠 아니, 표현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되니까. 그건 내선택이 i 니네 take it on me. 또 우리 o no. c 같이 대화하면서 쉬우는 거죠. 아, 그러 worry. s o m e t i m 아니에요 어. 또 c h 또피드 m a 죠 아네가또 이런 피드백과 개소리는 한끗 차이되는 말씀 너무 경솔하신 것 같은데요? 왜? 안 말도 못하니? 왜왜왜왜왜왜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그런 틀을 박질사세요 아셨죠? 좀 있으면 올 거야 언니. 아우 오늘 뭐 날인 갑지 날인가 봐. 아우 그래 참다참다가한 찬따 마디 했는데 또 달겨 들어와 가지고 냥아 앞으로 와 앞으로. 여기 가게 앞으로 와나갈게 <웃음> 언니 찡바힌 장갑 끼고 나간다. 어? 16강 돼 있는 거 진짜. 어, <웃음> <오>, 안 돼요. 거기 <웃음> 16강 글러브 빛나 빛나겠. 돈을 처발처발해 쳐발, 놨는데 반짝반짝 오늘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오늘 우박 떨어졌어 부산에 어. 근데 나 아까 잠들기 전에 막천둥번게 뒤집어치긴 어. 하더라 아, 진짜로? 그 소리 듣고 잠들었어 콜루가강 콜록콜록한... 어. 너도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처 자느라 처 어. <웃음> 잘해? 처 잤어요 진짜. 너무 오늘 너무 웃게 일어났어요 어제 푹 해가지고 자다가 오래 듣고 있다가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눈뜨니까 은니아 뭐하고 있어 어머 아쿨러드라잘 들어 아 트롬 안으로 들어갔어 아, <웃음> 트럼 한번 싸줄라그랬는데 아, 어머 아, 그럼 포상이에요 언니 얘 무슨 포상이야 어머 그럼 포상이에요 좋아해요 다들 입으로 똥 싸는 거를 내가 보여줄게 음, 너무 좋아하지 포상 공손이니 트롬이라고 했어 웃기는 저랑 같이 숙소 생활이야 <웃음> 어우 맞아요 봐봐 <웃음> 잘이오이오 먹었습니다. 파리언니 너무 잘 먹었어요. 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좋아요라고 부모님하고 같이 놀러오세요최고최고 <웃음>